진짜 치트키예요 어디 저렇게 날이 많지? 큰 향이 나오면서 얍싸거든요. 소스가 진해 보여요. 와, 수우 크기 봐봐. 엄청 커. 뭐야, 뭐야. 어머, 어머, 어머. 아, 진짜 멋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칠리 라지 네 개랑 로제 라지 네 개랑. 저세 분. 저희, 네. 그래서 푸드파이크? <웃음> 응? 잘 봐! 어머! 살랑거다! 진짜 수양 봐봐. 사치의 끝이다. 근데 나는 왜 요리를 하지? 네가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<웃음> 우와 진짜 이미 운동장이네 광야야 어, 응. 이현이 셰프님들이 더럽고 와! 오늘 다들 왜 이렇게 조신하게 먹어? 조신이요? 어 가야죠 한방에 와우! 와우! 이 된가요? 또 오랜만에? 와 리비비 리비리비 새우 꼬치 거의 우리 요원들이랑 한... 어를 알아냐냐고 있어요 이현이 셰프님